어, 엠송 어디네 아. <웃음> 어, 뭐 하는지지? M1D 베 메이저. 나티 아, 중. 충... 아 노는 남자 꾸기. 안녕하세요. 노는 남자 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니다타 오빠 한국 가요. 음, 오빠 한국에 마 h hôm nay hả? khi nào? mấy giờ n h à y mai buổi sáng à. Uh, không không hai mươi hai mươi phút mười hai giờ mười hai giờ hai mươi phút h ữ n g sân bài Ủa? tại sao nhảy mai mà à, à, nhảy mai à, buổi sáng à, em hiểu rồi em hiểu rồi nhảy mai không làm việc không ừ, em, em biết mà em không c ó làm việc không đúng rồi 정말 미겠. 늦마. 어쩌지. 다다비 구해 해졌어. 아트국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음. 한국에 일주일 동안 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설 명절을 오랜만에 좀 보내게 될것 같고요. 며칠? 며칠? 7일. 하가 고향에 가서 재밌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 분명히 잠만 잘 겁니다. 오빠 너 엠비는 눕마. Anh nói em không được ngủ, em không ngủ Khi nào? Khi nào cái gì? <cười> Anh nói em ngủ thì em ngủ Anh ngủ hả? Đúng rồi <cười> không, không nhớ Xin lỗi ừ, Đặt i n s a r a nữa rồi Tết là mấy ngày hả? Tết ở Việt Nam hả? Ừ à, 7 đến 10 ngày 7 đến 10 ngày nè Trời ơi Nhiều lắm sáng. Nhiều lắm Đúng rồi Hàn Quốc là... 3냐. 아 a 1 2 3요 아, 그럼 컴 o m c 더컴 t d i e n c o m em học học xin. ốc x 아.. n hả đây. Nhưng không cho c 네. ô n g đ ư ợ h 다준다 <놀람> 자, 자 동생이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아, <놀람> 다사님밥다 먹었어? 음. 오빠 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 thận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오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 어, 빠 준비, đi hả? 준비, này. 준비를 해야 돼요. em 같이 n à em mà, ở đ em c h u n bị cái gì? m xuống ở 아. 뭐뭐하는지뭐하는짓이 i n h Về. cái này á quán mà ăn t a i s a o cái kia t a t cà quán mà à, cái này ăn u ố n a chơi em nè mô cái m ờ nè À, à, cái chơi c á c h i ok ok ok ok ok ok ok c k ok ok ok ok ok ok ok ok Chuẩn bị 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h ok ok ok ok ok ok ok o h ok h k ok ok k k ok ok ok ok ok o o chín giờ em về nhà chuẩn bị bốn giờ <cười> sáng mai em về quê bốn <cười> giờ sáng <Đúng> à đ ú n g r ồ i em <cười> muốn m a j o r majer cái gì em muốn đi bè m a j o r c h u g h o i c h ú n g kuman chu c h n g kuman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 h n g h u c chu chu chu c h a n h u chu chu chu chu i h chu chu c c c c Tất cả được <cười> Tất cả được hả? À, OK, m ớ i giờ được hả? Mỗi giờ anh đi sân bay mà Ờ, không sao Rồi Em ở đây làm gì? Ở đây làm nhiều mà Làm gì? Quay video Quay video, quay cái gì, quay, quay cung gian hả? Tất cả, c ô n gian Hãy s À b r i b ê n h g i ề g Để k h ờ g bỏ lỡ n h ờ n g v i p h ú t g n è ữ n g v ề Nè. o đi đi đi đi đi đâu m gì làm gì đó coi n h ì 카메라 찍냐고 에보이이 u n không k h i n g mà k b a â y giờ em về hả 바이. 잘잘 갔다. 응? 좀멍 남모 아, 많이 만트스 만두수... 이랬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회복 많이 받으세요. 음. 알았어. 잘 다녀와. 이제 멀, 멀리 떠날 준비를 하는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내가 하. 오빠 thận. 음. 건 thận. 네. 많이 만지세요. 많 많이 만지라고? <웃음>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응. 가 건턴. Yeah. 만두 건턴 만두 바이바이 바이. 여권도 다 챙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편한 신발 신고 갈게요. 가자, 한국으로 서류 다 챙겼고요. 여권, 비자. 다음 행선지 티켓 다 시켰습니다 자리쓰라나의 사무실 일,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 정도 품위형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영상을 조금 미리 앞당겨서 급하게 어, 좀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노트북이 있다고 해도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적으로 많이 만들고 업로드를 시켜놔서 이제 날짜가 되면 풀고,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의문 뭐 쪽? 산바이 국대. 아, 너무 멀어. 호치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야.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없네요. 어, 비에째즈입니다 12시 20분 비행기인것 같은데 비에째지요 어, 없는데? 어? 잠깐만 이상하다 아또 시간 잘못 봤네 2시 40분이에요 맞네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모질합니다 체크 한번만 더 하면 되는데 눈이 부지런하지 못해요 아 지금 와서 비행기표를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왜 12시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일단 앉아 있을 곳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조명 키기가 부끄럽네요 사람이 많아서 어... 일단은 일단 안전하게 통과했고요. 뭐 선물을 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그런지 명절에서 이제 지금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방송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남자 쿠기